아 아깝다 아죠 원래부터 할 계획이 없긴 한데 감기 감기가 걸렸었다가 다 나았는데 갑자기 또 많이 안좋아졌어요 큰일났네 경희님 어서와요 <웃음> 목소리가 갈라진다 아 역시 감랭은 손 안풀고 하는게 제일 재밌지 아. 랭 끝나고 오인격 좀 하다가 넘어가겠죠? 40시간 넘도록 맨날 이것만 해가지고 저도 다른 거할줄안다고요 만족이에요? 다행이네 라이브 스트리밍 저거 엄청 우려먹었는데 바꿀 때 됐잖아요? 렉 걸린다 왜 이러지? 일단, 군수공장은 맵이 작기 때문에, 바로 돌진 쓰는 건좀 위험해요. 저기 앞에한명 있죠? <웃음> 다링님 어서와요. 탐사원. 추진기 두 개, 너 왜, 나왜 왜 무시했지? 공장 들어가니까 손절하고, 어... 큰일 났네? 너무 늦었는데? 20초... 안된다... 일어넣기하 안돼? 두래 공장 뒤에 하나 나머지 애들은 흔들리는 데가 없네요 옆에 있구나 바로 견제 가져요 어? 사라졌다 선지... 어? 이게 어? 왜 담사원 판정이야 선지자 한테 때리고 풀평 이친구앉혀줄게요 사실, 탐선 잃어버려서 그런건데 옆에 한명 있어요 무무있이 무이 어... 너무 당이하네어하무당당하는거하는이 아니야? 이씨, 너무하네. 반대 이고가터이죠 컷. 탐사원은 지금 힐 받았고 이러면 잠식이에요 너무 멀어서 저기 있죠 조향에서 구출 오네 잠식 됐으니까 마중 향수 빼주고 오 나비 날개 생기는 것봐 어어 하나네 선지자 구출하라고 더요 구출하렴 한대 두대 어? 뭐야 안된다 뭐지? 저 풍선 편탑을 처음 에봐요 구출 막을때 느렁 수증기 끼고 머리 호호. 어? 왜? 하 무희 아까 돌리던 거 돌리고 있고 괜찮아요 상황 감선 풍선 구출을 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안오네 무슨 생각이지 이 친구? 짧다 괜찮아요 저구출을 못해요 이거 둘이 힐하고 있는 거면 몰라도 힐하고 있네요 하나 잡았죠? 풀평 어어 너무한거 아니냐 천천히 가요 부스고 잡았죠? 짧다!!! 안돼!!! 부스고 어.. 잠식된 친구 먼저 저는 귀엽지 않아요 왜 다들 왜왜 왜 그런 망상을 가지고 계신거야? 하루아님 어서와요 예끼 아홉시에요 우리 탐사원친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로 갈까 이쪽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이쪽 아야 판정 신기하네 이거 아 끝났죠? 문제풀면서 소리만 듣고 있어요? 아니 이 정도는 해야죠. 어 모바일 모바일에서 한국 1위까지 먹어본 사람인데 자부심. 아이고 광대만 시즌 사전 사전예약 때부터 광대만 해가지고. 지금은 다 쓰긴 하는데 어.. 제제 제 목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서 물을 마시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요 아. 아이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생존자가 개공이거든요? 자기 제일 싫어.. 아니 제일 어려운 캐릭터? 제일 귀찮고 그러는데 아 마음에 안 드네 그래도 플래시를 들고 갈게요 목이 죽을거예요 제가 죽는게 아니라 석상 여기 앞에 낮은 확률로 추진기가 있어요 근데 이번판에 없는거 같죠? 망했네 이러면은 중앙에 들어가서 추진기 하나 먹어줄게요 정문에 있는거 공군이 발견. 한데총 빼줍시다. 그냥 이렇게 된 거. 동선 틀었죠? 아! 따라가요. 히든 카드요? 아, 광대론 히든 카드 안 들어요. 제일 힘들어하는 맵도 성신병원인데 어떻게 제일 힘들어하는 조합 두개가 나오냐? 빡빡이 얼굴 하 아! 방송 몇시까지 하냐고요 내일 개천절이니까 좀 그래도 꽤 하지 않을까요? 안농 빡쉴드 안쓰네? 따라가서 풀평 공군 총 없어요 짝지가 하나 들어가고 있고 제가 지금 방송하면서 귀엽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비명소리가 귀엽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개공이? 빡빡이 없어요 어? 잠식될거 같죠? 공군 오니까 대기 안돼! 안돼! 안돼! 잠식됐어요 좋아 됐어 자 개봉이 날아가죠? 공군 버리고 쫓아가요 어... 미로 쪽은 솔직히 가고 싶지가 않은데 안 치고 바로 가줄게요. 성당 2층을 버리고, 미로도 버리고, 나머지를 지키면 돼요. 상황이 정말 매우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 아깝다.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여기 친구 안쳐 주고, 상 황이 정말 좋지 않아요. 주술사 스택 그러네 왜왜 왜 벌써 이스택이나 쌓였지? 나본 적이 없는데? 2층 저거 버리고 이거 두개 지켜줄게요 아 인생 여기다가 아 저거 플래시인 거 알아요 이 친구. 어? 고워 향수 빼주고. 뭐 바르고 출하네? 안 된다. 안 차요. 실루엣을 봤는데 눈의 상태가 미친거 앉혀놓고 어차피 이제 남은 해독기가 이거 3개라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 제가 4명 한번도 안앉았는데 해독기 하나 남은거 지키는 영상이 하나 올라갔었거든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질 수가 없어요 이거 구출 안오죠 <웃음> 이쪽으로 힐하고 있어요 어디야? 힐 소리 들렸어 방금. 붕, 대 어디 있어? 어? 잘못 들었나? 아니내힐 소리인데 이거? 어, 안에서 일하고 있네요. 아하! 2층. 저 양에서 잡고. 이건 내랭게임이에요 네, <목소리> 발견 안농 낙표다 맞았다 끝났죠? <목소리> 이.. 이 계정은 아마 2티어일거예요 e 2티어인가? E 음 그리고 끝냈으니까